은행을 털고 도망가는 강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는데 왠일인지 열쇠가 부러졌네요. 순식간에 하늘과 땅에서 경찰들에게서 포위가 좁혀져가는 상황. 그래서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어떤 건물로 숨어 들어가는데 역시 강도답게 아주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또 다른 누군가 있는 것 같네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목소리> 고양이를 닮은 괴물을 발견하고 총을 쏴보지만 <목소리> 하지만 총알을 장난감 다루듯 가볍게 제쳐버리네요. 이 괴물의 이름은 하튼테시라고 합니다. 법에 질린 강도는 기도도 해보고 괴물에게 돈도 줘보지만 돈은 괴물에겐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네요. <웃음> 다시 도망가는 남자 그런데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괴물에게서 도망은 불가능하겠죠? <웃음> <목소리나> 결국 붙잡혀서 굴욕을 <고력을> 당하는 남자. <목소리나> 마치 남자를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다시 잡힌 강도 그런데 또 풀어주고 이 틈을 타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같이 놀고 싶어하는 카튼 캐색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